부평구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보호운동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구는 지역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대규모 접종 시스템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도시 부평 2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6일 사회적협동조합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부평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섯 곳의 전통시장상인회 등각 단체대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올 1월 1일부터 시작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간편식과 신선식품의 배달문화 급속성장으로 부평구와 사회적협동조합 인천부평 남부지역자활센터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운동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보호운동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천부평 남부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2월 관내 22개 동행정복지센터와 8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했으며 수거한 아이스팩은 세척, 소독을 거쳐 전통시장 등 재사용 아이스팩의 수요처를 통해 다시 활용됩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아이스팩 재사용과 사업 홍보, 수요처 모집 발굴 등 해당 내용의 성실한 협력을 약속했으며 이에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늘어난 아이스팩 재사용을 통해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박영애 부평구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앞서 지역 의료진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평구 의사회 임원진과 지역 내 3곳의 종합병원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부평구 예방접종 준비상황 설명을 비롯한 위탁의료기관 지정 관련 사안, 지역에 설치할 접종센터의 의료진 수급 문제, 그리고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 협력체계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에 부평구는 인구수를 고려했을 때 하루 2,400명 이상 접종하는 대규모 시스템 운영을 예상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방접종진찰의사가 하루 16명에서 최대 20명까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구 보건소는 현재 지역 내총 195개의 접촉위탁의료기관 중 수요조사를 통해 120여 개의 기관을 코로나 예방접종기관으로 검토 중이며 질병관리청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점검하고 2월 중 계약을 체결한 뒤 정부의 백신 수급에 맞춰 바로 접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협조해준 부평구 의사회의 노고에 감사하고 현재 국가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지역의사들의 도움을 부탁하게 됐다며 처음 시도하는 접종 시스템이지만 잘 준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평농협은 지난 2007년부터 명절이 되면 부평구청을 찾아 저소득가정을 위한 사랑의 쌀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도 부평농협으로부터 기탁받은 백미 2,000g을 부평구는 부평구 저소득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예정이라는 따뜻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평구 일신동은 종갓집 장수식품으로부터 설 이웃사랑 나눔 후원으로 김치 1,150kg을 전달받았습니다 종갓집 장수식품은 지난해부터 해마다 한 차례씩 김치 나눔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후원받은 김치 또한 지역 내 저소득가정 130곳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부평구 십정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인천 상곡 10정 새마을금고로부터 저소득가정의 초등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꿈담은 책가방 12개를 기탁받았습니다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번 주 부평 소식입니다 부평구가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발전 가능한 유망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 성장을 지원해 드립니다 청년 창업자들에게 재정 지원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2월 15일까지 총 8개의 팀을 모집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개성있고 차별화된 사업안을 가진 부평구 청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2021년 부평 미래발전 정책 제안을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부평구 현안으로 2월 한 달간 신청받고 있는데요. 공모 분야는 부평 미래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이 해당되며 제안된 의견들은 부평비전 2020 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평구 정책 수립 및 실행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등 시상도 있으니까요. 부평의 정책에 여러분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주세요. 앞서 부평구 2021년 미래발전 정책 제안 공모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첫걸음은 시민의 관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도 있죠.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부평이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회는 항상 변화하죠. 그래서 퇴보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중요한데요. 부평 경제 활성화 정책, 혹은 중소상공인 지원 방안, 부평 문화도시 발전 방안 등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내가 사는 곳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져야 더 나은 사회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